안녕하세요 미용을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이제 알려드릴 내용은 이제 작지만 고객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큰 팁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어, 어떤 거냐면 커트가 끝나고 나서 얼굴에 붙은 모발을 털어드릴 때 여기 선생님 머리를 잘라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제 머리를 조금 잘라서 얼굴에다가 한번 묻히고 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마랑 콧등이랑 조금씩 모발을 일단은 커트가 끝났을 때처럼 살짝 이렇게 얹어놔 볼게요 그리고 우선은 눈을 감아주세요 음. 자. 커트가 끝나고 아니면 커트 중간에서 얼굴에 묻은 머리카락을 털어 주시죠 털어 주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봐보세요 자, 눈을 감아주세요 계속 꼭 감고 계셔야 돼요. 음. 자, 눈떠 보세요. 자,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다시 눈을 감아 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음. 자, 눈 떠보세요. 자, 어떤 차이점인지 모르시겠죠? 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커트 끝나거나 커트 중간에 고객님 얼굴에 묻은 머리카락을 보통 이 털이개로 털어드리는데 고객님이 대부분 이제 눈을 뜨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눈을 감고 계신 분들 이제 머리카락을 털어드리는데 보통 이제 눈을 감고 있다가 이렇게 딱 털이개를 대는 순간 고객님들이 움찔 하시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왜 움찔 하겠어요 나는 머리를 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물체가 내 얼굴에 닿았을 때 보통 그렇게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고객님 이제 머리카락을 털어드리기 전에 살짝 어깨나 등 쪽에 팔을 올리고 그다음에 얼굴에서도 민감한 부위가 있고 민감하지 않은 부위가 있어요 민감한 부위는 어디겠어요 눈주덩이나 콧등 코 위쪽에 그쪽에 다른 물체가 닿게 되면 움찔할 수밖에 없어요 네, 경고도 안 하고 털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서도 민감하지 않은 부위부터 내가 지금 고객님 얼굴에 묻은 머리카락을 털어드릴 거예요 라고 무언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민감하지 않은 여기 옆쪽부터 해서 머리카락이 묻어있지 않더라도 이쪽 부위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털어가요 여기서부터 털어가서 그 다음에 점차 민감한 가운데 부위로 이런 식으로 음. 이게 어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것도 서비스라고 생각이 돼요 고객님들께 놀라지 않게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털어드리는 한 가지 방법 거기다가 더 좋은 거는 눈을 감고 계시건 눈을 뜨고 계시건 손을 얹은 상태에서 머리카락 좀 털어드릴게요 라고 소근소은 얘기를 먼저 하고 하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얘기를 못하고 머리카락을 털 때는 항상 고객님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코 부위나 눈두덩이로 바로 가는 것보다 얼굴 가장자리에서부터 서서히 가서 가운데 쪽으로 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